어 하지만 이 비절개 모발이식 이후에도 모낭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병원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도 그런 병원 중에 하나고 그 비절개 모발이식을 하게 되면 은 뒤쪽에서 모낭 하나하나를 펀치로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앞쪽에 이식 부위로 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모낭에 붙어있는 피부가 살짝 돌출되어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치 개구리알이 조금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서 개구리알이라는 명칭이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절개법 모발이식 때는 피부편을 모낭 분리하면서 다듬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편이 붙어있는 게 크기가 작아서 개구리알 현상이 좀더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어, 비절개 모발이식을 할 때도 피부편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이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개구리알처럼 튀어나오는 피부들이 보이기 때문에 비절개 주로 비절개 모발이식을 한 이후에 사람들이 개구리알을 검색하는 일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어, 하지만 이 비절개 모발이식 이후에도 모낭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병원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도 그런 병원 중에 하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모발이식 이후에 나타나는 개구리알 현상이 좀더줄 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